난 아, 참치김밥 시키고 음. 위에 마요네즈 뿌려달라고 했고 제육덮밥이랑 쫄면 세트 시켰어요 쫄면이랑 돈까스 세트 Thank <laughs> you. 갑자기 현타서 먹기 싫어졌어. <웃음> 그냥 너 먹는 거 보면 안 돼. 미친네 어때 이 친구의 사랑이? 안 되게 막했어. 아, 아니, <그렇게> 막... <웃음> 아니, 너 배고프다며. 근데 어제 어제보다 조금인가? 맞나? 드라마 보면서 두부 어깨에 <웃음> 참기름하고 계장하고 넣어서 먹었는데 못 참고 이렇게 했습니다 음 이거는 개껍질이랑 개다리랑 꽃게들 그걸로 이제 탕을 끓인 거거든요 게살이 양이 적다면 양념을 늘려가지고 더 먹고 싶어. 진짜 맛있다. 요것은 베테랑 칼국수. 그리고 요것은 쫄면. 요것은 전주 베테랑 칼국수도 이제 뭐지? 콩국수를 한 대. 요 만두는 당연히 시켰고요. 궁 금한 콩국수 먼저 음 일단 소금 베이 스가 들어가 있고 짭짤 하네요. 음, 역시 맛이야 베테랑 칼국수는 칼국수 면이라기보다 약간 두꺼운 소면 같은 느낌이고 국물이 걸쭉한 게 특징이죠 계란 막 풀어서 들깨 들어가 있고 음. 음. 베테랑 매장에서 드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 소스가 따로 있어요 쫄면 소스 그거에 찍어 드시면 맛있어요 라면과 밥과 떡을 넣은 계란도 넣은 라죽 거의 다 먹었어요 떡에 돈가스, 매운 거랑 타르타르 추가했고, 요건 기본 소스고 이렇게 쫄면은 서비스로 기본으로 주거든요. 근데 공기밥 사이즈 2,000원짜리 추가했어요. 막 두꺼운 돈가스가 아니라 그냥 옛날 돈가스. 음 <s> 요즘 쫄면에 꽂혀 가지고 쫄면 너무 좋아. 지금 간장 기본 매운 찜닭이랑 로제 찜닭 그다음에 모둠 튀김 시켰어요. 두찜 로제랑 기본 찜닭. 원래, 매운, 그, 로제 닭발 시킬려고 했는데, 로제 닭발이 다 떨어졌대요. 음! 음! 여기는 그냥 불닭 정도? 음! 그리고, 당면은 더 추가를 했습니다. 왜냐면, 찐닭은 다음날 먹는 게더 맛있어요. 음. 석경이가 너 좋다고 고백한 날 말이야 그날 석경이 기뻐서 찬 거야. 아 응, 돈가스가. 네, 그 다진 고기 이런 돈가스가 아닌데? 술잘 마시고 헤어졌는데, 음. 갑자기 파출소에서 전화가 온 거야. 미네 친구 데려가라고. 진짜 추억은 밤을 하다 추억은 밤을 다추억을다 아직 10분 남았지? 네 예. 혹시 좀 사다 드릴까요? 아, 아니야 <웃음> 괜찮아 그냥 물어본 거야 아또 그렇게 말하니까 먹고 싶은 거 같기도 하고 매우, 매우. 고생해 응. 이따 다시 전화 할게아 났다 오늘 동이라냐고너 기타 바꿨어? 금방 <웃음> 소리말로 바뀌네? 진짜 신기하다 동수리야 사투리 안써너 이래 동물이야정리랑 가지고 어야그래